저번 시간에 공유했던 환경의 개성 을 다시 한번 곱씹어서 마음에 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에, 해, 등, 이루, 다 나, 모 호, 호, 미타부 호, 호, 려 성화할도 중생이로다나 오호 아미타부 풀어보면은 진이 정법장이요 몸신자예요 <웃음> 몸은. 정법의 창고요 심의무의 등이라 마음은+ 마음 심자예요 마음은 막힘이 없다 걸림이 없다고 라 하는 것인데 무의 에 막힘없는 등불과 같고 조류 재법공 하면은 이제 비춘다는 라 겁니다 조견할 때조자예요어 비춰보면은 제법이 모두 공한 것을. 요다를 하면, 비추어 요다를 하면은 명월 이름하여 이것을 도중생, 중생제도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음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그직 안에 여기 핵심은 어, 제법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 공한 것이고 이 공한 것을 알고 또 공한 것을 일체중생에게 인식해 하고 어, 이것을 요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깨치고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요달하면은 이름하여 이것이 진정한 중생제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공을 알게 하는 것이 중생제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 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구절절히 요즘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때면은 무념이요, 무상이요, 무주라. 무념무상무주, 어 생각이 끊긴 자리, 또 형상에 끄달리지 않는 자리, 머물러 있지 않는 집착 없는 그 자리, 이것이 본래 도와 같은 것이고 일체이고등락일체코를 여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왜 그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여러분들의 거듭해서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생각이 여러분을 가치게 함으로써 괴롭게 하는 것이고 이 생각의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것이고 본래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본래로 돌아가는 것은 본래로 돌아가는 것을 머물러 있지 않고 공헌적 색이라 그 안에서 일체 만상을 드러내는 걸림 없는 생각이 또 나오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사상이 자리잡고 있으면은 그 사상 안에 갇히는 것인데 사상을 저버리고 본래로 돌아가면은 그 밖에 사상이 나오는 것이고 그 안에 새로운 창조가 있는 것이다. 새로운 에 새로운. 뭡니까? 아이디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 멈추고 형상이 끄다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공에 대해서 잠깐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공 얘기하면 우리 불교 신자들이 불교가 다소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를테면 어, 잘 이해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참 좋은 우 절신자들은 공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팔만장경을 잘 이해하는데, 참 좋은 우 절신자가 아닌 사람이 어쩌다가 한번 와가지고, 어, 우리 절에, 에서 이제 법문을 듣고 가가지고는, 에, 불법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에, 오류를 범하는데 이것을 선무당이 사람을 잡아도 돼지게 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또 공안 도리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스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또 용수라고 하는 나가르주나 용수라고 하는 스님이 중관이라고 하는. 에이제그 예, 저술에서도 아주 이걸 경계했어요. 마치 이것은 뭐냐면은 공을 어설프게 하는 사람은 독사를 잡는다고 잡았는데 잘못 잡아가지고 독사에 물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을 잘못 알면은 이것은 독사에 물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 오류를 범할 수 있어서 인생을 조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을 그럼 공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잘못하는 것을 악취공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취공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얘기한다면 어 공, 공공 같이 한번 해봐요 공공 공도 공하다 공역 부 공역부 공 또한 공이라고 아할공 어, 또한 공하다 공역부 공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공 공역부 공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을 잘못 알면 악충에 빠지는 것이고 악충에 빠진다는 것은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또 일체 현상계의 진실상을 왜곡해서 바라보게 돼 있다. 허무지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뭐 그냥 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높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무엇일 것인가 오늘 잠깐 여러분들에게 사족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잠깐 하고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왼수같은 코로나가 또왜 번진데 아유 참나 폭포하고 답답할 일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폭포하고 답답하면 지만 손해지 뭐 지속만 상하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 덥더라도 또 그러려니 하고 그래요. 요즘 와서 느끼는 것인데, 덥다고 그냥 요란을 떨고 그냥 또비 온다고 요란을 떨고 그래요. 우리 절도 비 온다고 또 습지다고 요란하게 그냥 불을 뗐다가 껐다가 그냥 또 무슨 저기 빨래가 안 바른다고 요란하고 그냥, 그냥 그러려니 좀 하면 좋은데, 그지? 옛날에는 아무리 잘 사는 보령 국내 집이라도 에어컨이 있기로 했었겠어요. 아무리 응? 궁궐에 살았던 자자명이라도 무슨 뭐 응? 선풍기를 그냥 열대대씩 켜놓고 하루 종일 켜놓고 살았겠어요. 습하다고 해서 뭐 응? 뭡니까? 제습기를 놨겠어요? 모 했겠어요? 그런데 그냥 또 망각의 동물이라고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호텔 갑을 떨고 아이고 내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더우면 좀 더운 대로 좀 살아. 괜찮아. 안 죽어. 습하면 습한 대로 살고. 응 어, 그게 기후 기후 위기 걱정을 백날 하면 뭐 하겠어. 이런 것이나 좀 절약하고 살지. 근데 중생이 길들여진 습이 있고 망각의 동물이라서 그 쉽지가 않아요. 지혜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 응? 망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가 지은 업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업을 모른다는 거야. 그이를에면 그러니까 배고픈 이처럼 배고픈 걸 모르고 음식을 그냥 다 버리고 이게 망각인데 이것을 지가 지은 업을 모르고 나중에 이제 받을 때 원망한다. 이런 의미와 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처님은 세련되게 중생은 과거를 모르고 중생은 지가 받는 에, 과, 미래를 모르고 원망만 하고 사는 것이 중생이더라. 그러나 분명한 지혜는 삼세인과를 잘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만월식? 아, 이해가 되지? 에, 그런 거예요. 에? 어쨌든 간에 그래요. 여기가좀 혼나갔는데 그래서 공은 무엇이냐 라는 건데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은 공을 얘기하기 전에 중생은 변견 이걸 다시 얘기하면 편견 이렇게 얘기하죠. 치우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에, 무지한 중생은 치우친 견해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핵심 포인트 에기스는 상의상관적 관계에서 일체 모든 중생이 다 중심이요. 붙여요 일체 모든 중생이 에,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만민이 평등하다. 그래서 차별 금지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년을 넘게 차별 금지법을 어, 목놓아서 얘기하더라도 시험 없어 기독교가 원체 세니까 에, 눈치를 보고 불교는 그냥 강거리 무시를 하고 그런 거예요. 차별 금지법, 금지법 얘기가 이제 또... 새 나갔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생은 변견 편견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인생을 조진다. 무지 때문에 인생을 조지는데 무지의 핵심은 어 변견 편견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변견 편견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에 만월심은 만월심 입장에서 보니까 성이 안 차고 또 만월심 딸내미 정토하라고 아이고 그냥 그 회계사로 아주 그냥 이름을 날려요. 그런데 회계사는 회계사 우리 정토하는 정토화 나름대로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응.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쇼윈도, 쇼윈도 어, 모녀요. 그래가지고 좋게 보이는데 사실은 같이 살면은 서로 <웃음> <웃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많을 수있데만 그러냐 그러지 않고 남자는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바라보고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바라보고 아내는 남아 입장에서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자식은 자식 입장에서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또 뭡니까? 기독교는 기독교 입장에서 불교인은 불교인 입장에서 갱상도는 갱상도 입장에서 전라도는 전라도 입장에서 남은 남 입장에서 복은 복 입장에서 노란둥이는 노란둥이 입장에서 흰둥이는 흰둥이 입장에서 어, 또 까만둥이는 까만둥이 입장에서 또 이걸 확대해 보면은 개는 개 입장에서 개가 사람 입장에 생각했다는 거 봤어요? 개는 어, 개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있는 것이고 또 인간은 인간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 각자 자기 입장에 치우쳐서 바라보게 돼 있더라. 그래서 이를테면 요즘은 그것이 심화돼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심화돼서 갈등이 심한 사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를테면 그래요. 어른들은 어른, 어른들 입장에서 너희들이 뭐라 아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어른 대접을 안한다 그러고 어 너희들이 배고픈 시절을 겪어봤냐? 어, 너희들이, 응? 저기, 저기, 개발도상국 그 어려운 시절에 선진국으로 만든, 어, 이, 이 나라의 역군, 우리들을, 너희들이 이해를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젊은 것들은 꼰대라고 그러고, 응?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지도 모르고 옛날에만 갇혀가지고, 나된 말이야! 나된 말이야! 응? 어? 나땐 말이야! 이제 그렇단 말이야. 그도 그럴 것이, 연세 드신 사람들은 낮댄 마리아를 안주 삼아서 한두 시간 세 시간 술을 먹어도 그땐 그랬고 그때가 좋았고 그러니 지금은 응 말세고 그냥 젊은 것들을 볼 수가 없고 저것이 저것들이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이런 이두두 두 시간 세 시간 앉아 있어도. 과거에만 젖어 있어요. 현재를 살아가는데, 그러니까는 각자 입장에서 치우쳐서 바라보는 것이 중생의 무지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혜란 뭐냐? 일체 모든 것들을 보러 보는, 바라보는 것, 앞으로 봐, 보고 뒤로 보고 옆으로 보고 또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또 나를 보고 너를 보고 또 인간을 보고 축생을 보고 아수라를 보고 또이생을 보고 내생을 보고 후생을 보고 일체 삼천대천세계를 다 보고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다 보는 것이 지혜들라 이것은 걸림없는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중생이 이제 무지한 가운데 가장 무지가 뭐냐라고 보면은 반야심경에 나오는 거예요. 무지가 뭐냐면 중생은 형상만 쫓아서 이형 고유한 이 형상이 고유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이제 고유와 영원 항상 이것이 이제 중생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고유하다는 건뭔 얘기냐면 이 꽃이 괜히 혼자 살면 짜증이나 이 꽃이 이 꽃이 이렇게 이 꽃이 이렇게 본래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이 꽃은 이거 보니까 플라스틱이 그만. 이거 이거 불 대고 끄실러 봐봐 재밖에 안 남아. 네? 그리고 이거 이전에는요 별것도 없어 그 나일론에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지금 보니까 꽃이다 생각하는데 과거를 보면 꽃이 아니었고 미래를 보면 꽃이 아니었어. 근데 꽃이라고 생각을 해. 요 고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고요하다. 다 그래 다. 존재하는 모든 제법을 전부 고유한 실체가 있다. 영원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견, 편견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생각을 하면 은 한쪽을 못본 부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쪽을 보게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형상이 있대, 이 형상 이전에는 공이 있다. 비어있는 것이 있다. 네, 머물러 있지 않고 비어있는 것이 있다. 텅 비어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색은 즉뭐라 그랬어요? 공이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유성, 영원성이 없다라는 것이 공인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색이 사라지면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색 속에 공이 있다는 거예요. 즉이라는 것은 다르지 않다. 둘이 같이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꽃이 떨어지면 공한 상태로 돌아갔다. 또 이제 공한 상태에서 꽃이 나오면 되면 색이 드러났색 상태로 돌아갔다. 그래서 색 없어지고 공, 공 없어지고 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공, 공 즉, 즉은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때 죽음과 같이 하는 것이고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 살아있는 색즉이 안에 죽음이 같이 한다. 공, 색즉 공이에요. 응? 그러면 그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삶 안에는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 안드러났지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같이 한다라는 것인데 죽음이 드러나면 그 안에 또 뭐가 있겠어요? 응? 응, 죽음이 드러나면 그 안에 반드시 색이라고 하는 삶이 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즉 공, 공즉 색은 이것이 드러나면 이것이 사, 없,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변, 공이 변해서 색이 있고 색이 변해서 공이 있는 게 아니고 공과 색이 항상 같이 가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다르지 않다. 이것을 다시 얘기한다면 은 고유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무상하다, 연기적이다. 그래서 공성 있는 것이고 공성은 이렇게 색을 드러내는 것이고 색은 공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색즉공공즉색은상이상관적 관계 안에 있는 것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동전의 양면은 겉이 드러나지만 밑에 것이 죽은 경 사라진 것이 아니고 단지 안 드러났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후구절절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죽음은 끝그이후에 삶에 대해서 윤회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자라고 하는. 다 따라서 해보세요. 짝동불자가 되지 말자. 우리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불자가 한 천만 된다고 치고 천만 중에 짝둥 불자가 한 90%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과를 안 믿고 내세를 안 믿고 윤회를 안 믿어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논파한 것이 뭐냐면 불교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외도, 사도를 논파했거든요. 논파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물론, 단별론, 내생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데 불교를 믿고 절에를 다니면서 윤회나 인과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예,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절에 오는지 모르겠어. 그 귀한 시간에 비싼 밥 먹고 응? 절, 절에 오면 은 그래도 천 원짜리라도 내야 될 텐데 뭐 한다고 귀한 돈 내가면서 쉴데 없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응? 어 인과를 안 믿고 윤회를 안 믿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불교신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은 우리가 삶의 이 속성 안에 죽음과 같이 하듯이 죽음의 속성 안에 삶과 같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삼세인과도 마찬가지 현재 안에 과거가 전부 내재되어 있어요 보령궁은 그래 안 그래 응? 보령궁의 현재 안에 보령궁의 현재가 지금 예? 주름이 서 쪼글쪼글 한다 하더라도 이 주름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과거라는 시간이 전부 이 안에 들어와서 죽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도 생각도 전부 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과거가 응축돼서 현재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 안에는 과거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안에 또 뭐가 있냐 미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미래가 있어요 벌써 와 있는 거예요. 어? 이해돼요? 어, 현재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불교가 얘기하는 거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라고 하는 그 순간에 미래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안에는 미래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어, 과거와 미래가 전부 현재 안에 담겨져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얘기뭔 얘기냐면은 결국은 내생 내 안에 내 생에 살아가는 영가들도 그 안에 과거가 담겨져 있고 미래가 담겨져 있어.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끝난 건 없어. 이해가 돼요? 끝난 건 없어. 사진건 없다고. 다만 변화할 뿐이다. 어? 다만 옮겨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구절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포인트 핵심은 이제 공 얘기하다가 갔는데 공에만 치우치면은 색의 존재를 무시하게 돼 있는데 공은 반드시 색과 같이 하게 되어 있고 이색 또한 현실 또한 깨닫고 보면 현실 또한 정토고 두두물물이 부처의 에... 진리를 표현한 것이고 응?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가 부처의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공은 색을 드러나는 것이고 색 자체가 공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공도 진료, 색도 진료, 색도 진료, 공도 진리다. 이 얘기예요. 다만 진리가 아닌 것은 공에 빠지고 색에 빠지는 것. 다만 진리가 아닌 것은 삶만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만 생각하고 삶을 생각하지 않고 이생만 생각하고 다음 쌤은 생각하지 않고 다음 쌤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무지다라고 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7.700 중 49제를 봉행하는데 좋다니까 그냥 따라서 하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서 어, 업을 소멸해야 된다. 업을 섬멸하는것 그것은 무주입니다. 따로 사세요. <웃음> 무주, 무주 스님 따봉. 내가 맨날 우리 무주 스님한테 아이고 우리 무주 큰 시님. 아이고 우리 무주 큰 시님. 그런데 우리 무주 큰 시님이 잘안 믿어 그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또 찬양가를 만들었어요. 무주 큰 스님, 무주 큰 스님, 인류의 구원자신 무주 큰 스님, 찬양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 무주 스님이 잘안 믿어. 무주가 최고 큰 스님이요. 어, 무주가 진리요. 영가나 여러분들이나 머물러 있지 않으면 대탈을 넣고 거기에서 일체 영원성을 얻고 일체 모든 것도 만상을 드러내는 어, 창조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게 주제신이요. 그것이 불성이고 그렇단 말이야. 이걸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고 방법은 뭐냐? 무주인데 무주가 되는 것은 연불이연불 방법이 있어야 될거 아니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 서울대학교 맞잖아. 서울대학교 간다. 출세한다. 맞잖아. 그럼 어떻게 공부를 잘할 것이냐? 방법은 이거다. 그것이 연불이요 그것이 가나선이고. 그러니까 그 저기 내가 틀린 말했나 봐봐. 아미타경에 보면. 죽기 전에 열 번만 나무하미탑을 간절히 하면 은 극나에 간대잖아요. 그 말이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하미탑을 찾으면 은 거기에 네 업성이 드러나지 않고 본래로 돌아가서 이 본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형이? 그걸 연불삼매라 그래. 본래로 돌아가서 끄달리지 않으니 극나에 갈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끄달리면 못 가. 끄달리면. 장가 가는 놈이 첫사랑에 매달려서 끄달리면 은 그게 되겠냐고. 응. 마음이 거기 첫사랑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내 현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건 현재, 집착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를 부정하고 과거에 머물러서 화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유주, 유주가 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주가 돼야 된다. 무주 큰 스님, 무주 큰 스님. 일유의 구원자하신 무죽큰 스님, 내가 공양할 때 내가 그런다니 거짓말 아니야 나는 거짓말 안 해. 응. 이틀에 한 번씩은 해 내가 무죽큰 스님, 무죽큰 스님. 그러니까 어쨌든 연부를 지극해야 돼. 그리고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 응? 하들 말어, 하들 말어 이렇게 사는 것처럼. 죽음이같이 하고 죽이이같이하는건삶이같이하는거예요 더불어 영가도 죽은 것이 아니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친 머무름 업계만 만들면 된다. 이것을 업장 소멸이라고그런친그러이까구는이친